두번째 캐스트킹 알리발 4만원짜리입니다 얘는 6.3 대1 제품에도 써있더라고요 5.3 대 1이에요? 아 5.3 대1 네. 죄송합니다 첨동 큰 거를 못 잡아봐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히 비교하건데 문어 1kg 이상만 돼도 조금 한 20m 권에서만 올라와도 낚싯대가 거의 부러질 지경입니다 지느러미 있는 게 탁탁 치는 거하고 묵직한데 엄청난 힘으로 끌고 오는 거하고 많이 다르긴 한데 5.3 대 1이면 문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릴이 좀 버텨줘야 되겠죠 근데 저는 초저가 초저가 찾아가지고 최 사장의 손을 거쳐서 그 이상의 스펙을 내길 기대해서 4만원짜리를 구매 했고 이걸 드래그 튜닝을 해서 참돔 타이라바용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좋아요 네, 네 좋아요 어, 만듦새 일단 릴링하는 거 보니까 만듦새는 좋은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쓸것 같아요 아 1년 더쓸것 같아요 응. 릴 분해하실 때 보시면 로우 프로파일 형들은 볼트가 있잖아요. 보이는 건다풀었는데안 벗겨진다고 막돌라에바로 쑤시다가 막 이렇게 흔적이 남잖아요. <웃음> 항상 이걸 보셔야 돼요. 겉에 몇 개가 있나. 음. 웬만한 건 겉에 세 개가 있는 것들은 안쪽에 없어요. 음. 근데 겉에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것들은 음. 항상 이렇게 아, 여기 하나가 있어요. 음. 여기 하나가 있고 음. 마지막으로 보실 게 그래도 안 떨어진다 하면 음. 여걸 열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작업하시기 전에 음. 반대편 카발 여시고 음. 스풀을 빼내면 음. 여기 하나가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부터 풀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나아요. 어, 순서상 네. 세, 세척하실 때 음. 만약에 요기를 다 풀려놓고 어, 다 풀렀어, 어 보니까 그러니까 어. 여기가 하나 있네. 음. 요거 빼다가 쏟아져 요 이렇게 <웃음> 쏟아지면 이제 매물 오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항상 먼저 요거부터 풀어보시고. 야 이건 근데 스푼도 그렇고 괜찮은데? 네 음, 괜찮아요 어. 중국이 많이 발전했죠 어, 4만원짜리 치고 참 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보기에 사용은 해봐야지 알겠지만 음. 저 3만원짜리 먼저 푸린 저거하고는 음. 좀 다른데? 요소요소가 같은 것들이 많긴 하지만 음. 일단 전체적으로 퀄리티나 봤을 때 음. 캐스팅킹이 좀 나요 그래도 음. 얘네는 중저가형에서 많이들 음. 쓰시는 거라 이거는 얘네 들도 뭐 부품을 어떻게 자기들이 자작을 했던 뭐 수매를 해서 만들었던 간에 퀄리티는 좋습니다 일단 보이는 걸로는? 네. 또어봐도 또 똑같을 거예요 음. 국산 제품이나 중국 제품이나 지금 거의 비슷해요 음. 국산 제품에서 뭐한 3, 40만 원대 릴이나 그 정도 가지 않는 한 거의 음. 10만 원 음. 정도 릴들에서는 거의 음. 비슷한 거 같아요 뭐 낚싯대나 릴이나 모든지다 지금 중국에서 한국에서 생산 안 하잖아요 단가가 음. 안 나오니까 음. 이게 저가형이라서 음. 동물 안 썼죠 음. 아까 얘기했던 네. 먼저번에 3만원짜리랑 똑같이 그쵸? 그거는 뭐야? 원래는 이거는 높이 조절하려고 맞추거예요 아... 네. 그 네. 어! 그분은단 낫네! 이전꺼보단 그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웃음> 고가리로 갈수록 일 볼트들이 빼는 데가 다 규격이 틀려요 어... 길이나 뭐 머리 크기나 다 틀리고 어... 나사 산 자체가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볼트 자체가 네. 특주란 말이지. 볼트, 나사 산이 음.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더 견고하다는 소리거든요. 음. 이건 이렇게 넓잖아요. 음. 넓으면 빨아하기에 쉬워요. 음. 근데 그것들은 다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어, 이것도 저긴 똑같네? 원에배베어리는 요소 아, 음. 요소가 다 똑같아요. 음. 코팅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릴링 하는 거 보니까 유격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네. 근데 뭐 제가 봤기엔 비슷해요. <웃음> 150호 고어 <웃음> 카본 드래 패드가 들어갔네요 어 아까 스퍼우더그 네. 가스켓용 들어가 있었는데 네. 음이건 이거 써도 되겠다 그냥 네 이거 하나에 3kg입니다 3kg 3kg가 아, 그럼 두장이면 6kg라는 소리야? 네 그렇게 늘 따지는데 제가 어. 봤을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웃음> 거짓말 같아자 <웃음> 이건 홈이 3개가 있네 4개요 4개요? 예. 네. 어. 구릴 수가 없죠 <웃음> 그 구리스 하나도 없죠? <웃음> 얼마나 릴링이 가볍고 부드럽겠어요 <웃음> <웃음> 그죠? 여기 어... 그리스 처음에 사시면 어. 한번씩 분해하셔가지고 자가로 어. 이렇게 구리스 한번씩 발라주시는게 좋아요 근데 제사장이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누가 베이트리를 쉽게 처음에 사자마자 분해를 해가지고 말은 쉽지 네. 똑같잖아요. 자동차를 타다니면서 고 자동차에 뭐 웬만한 정비하시는 분들하고 음. 모르고 하시는 분들하고 내가 자꾸 열어보면은 어디가 어 이거 어디가 고장나고 나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를 내가 볼 수가 있는데 음. 그걸 모르면 카센터 가서 이제 눈탱이 맞는 거죠. <웃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웃음> 리고안가도 되는 거막 이렇게 막 갈라고 하는 것도 어. 종종 있어요. 어. 다 갈면 좋아요. 어. 다 갈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어. 근데 굳이 다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건 제가 하나 장담하겠습니다 어, 바가지 씌우거나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바가지 씌울 게 없어요 저는 <웃음> 최서장의 권고사항은 한번쯤은 분해 조립 해보시는 게 낫다 이런 건 저가형이니까 음. 사셔서 부담 없으시고 하다가 안되면 보내세요 가 다시 해드릴 테니까 이런 <웃음> <웃음> 카바 같은 경우에는 음. 낚시를 갔다 오거나 샤워를 하거나 하면 음. 물이 고여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음. 그 구리스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음. 물들이 여기서 여기 남아있지 않고 음. 맺힌다 이거지? 흘러내리니까 어, 어, 오케이. 이제 배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요 음. 안 그러면 이런 데 고여서 기온에 따라서 음. 증발을 하면서 부식이 돼요 음. 뭐 안되면 가져오면 어. 되니까 어. 그럼 보내면 돼요 저한테 보내면 돼요 <웃음> 크다 똑같은 기아라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그거랑 음? 30일 어. 아 아까 그거? 네. 같은 기아예요. 그럼 어. 이것도 연마 가공을 해갖고 해야 되겠네? 네. 아까 작은건 안되는거야? 일단 맞춰봐야 되죠 음. 맞춰보고 <웃음> 음 이건 맞는다 네. 한치수 작은건데 이는 어. 맞아요 끝부분만 살짝 걸어내면 되지 않을까? 네. 네. 저거 휘는 거 제가 시청자님들 보다 훨씬 많이 봤을 텐데도. 제가 한번 휘어봤거든요. 카디프 있는 거. 하, 욕 많이 했어요. 욕 많이 나오죠? 그럼. 이걸 아, 왜 이렇게 휘는 걸 나한테 보여줘가지고. <웃음> 나는 왜안 되나? 너무 많이 가렸어. <웃음> 거래야 돼. 뭐? 그거? 안적이 돼? 음, 좀가려놓게 있네. 그건 맞아 또? 음. 아또 조그만 것들 이렇게 눈 자꾸 지켜보니까 음. 노안이 오더라고요. 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해? 그래? 그건, 그건 뭐지? 이거 이제 썸바 누르면 걸려주네아아아아아아 음. 이놈이 소리가 아아을것같아요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집에 가면 백지야 분야가 틀렸었지 뭐 분야가 응. 그렇지 잡는 쪽? 응. 응, 나는 이제 이게 수리하고 응. 튜닝 이쪽 그지? 영마살이 꼈나말라도 이거에 영마살을 <웃음> 맨날 집에 있잖아 영마살을 <웃음> 내가 잡아줬어 그러니까 나 미치겠어 <웃음>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데 어디 떠나지 못하겠네 <웃음> 원래 조금 비싼 일들은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응. 떨어지지가 않는데 이건 자꾸 툭 떨어지잖아요 유격이 어, 많아가지고 카디프도 잘 떨어지던데? 응. 네. 안 비싸서 그런가? 예안 네, 비싸서 야 그런 기준이 어딨어 왜 그러냐면 음. 비싸고 안 비싼 이유가 있어요 왜? 사출이냐 정밀 가공이냐에요 음 그릇을 벌서안에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음. 옆에다 바르는 거에요? 음. 옆에다 발라서 위에다 껴놔야 돼 그러면 이제 접착? 네 살짝 접착? 네 어. 이게 음. 흔히들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응. 이걸 꽂고 여기다 구, 이거 바르지 마세요 왜? 오일을 바르시면 응. 여기다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 주시고 응. 그냥 누으세요이 응. 밑에 원웨이 베어링에 응. 원웨이 베어링에 이게 구리스가 들어가면 원웨이 베어링이 고장나는 원인이 돼요 원웨이는 말 그대로 한 방향이잖아 요 그지? 네. 근데 일반 오일을 집어넣으면 오일의 영향으로 밀리는 게좀 자연스럽게 브레이크 되는데 뒤로도 그냥 밀린다 소리 아니야? 밀림이 발생을 하죠. 어. 그 원인이 돼요. 그래서 어. 안 바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베어링 안에는 항상 오일이 있거든요. 얼마 안 하니까 교환하시는 게 좋고 음. 정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음. 저거를 빼서 한 방울 떨어뜨리고 가세요. 저 음. 상태에서 바르고 시면한 두코트 없이 들어가서 그 밑에까지 다 들어가죠. 음. 전편에 알려드렸던 꿀팁 음. 끝선 그 네. 튀어나온 거를 네, 이거 힘을 어느 정도 주셔야 돼요. 아. 안 그러면 핸들 노니까 저는 이게 스페... 요 라쳇에서 쓰는데 일반 저걸로 쓰시는 분들은 저보다 힘이 덜 들어갈 거예요. 난 스패너 쓰는데 음, 스패너 쓰셔야 돼요. 끝선을 그 딱눈대중으로 맞추셔도 어느 정도 얘가 유격이 있기 때문에 한방에 똑 들어가죠. 맞췄죠? 음. 끼면똑 들어가죠. 끝선만 음. 그 네. 스패너를 사용하면은 눈에 보면서 해도 되겠네 그 진짜. 근데 진짜 4만원짜리 치고 있을건 다 있네 이건 다 있어요 얘도 사람이잖아요 눈도다 <웃음> 있지 <웃음> 진짜 부담없이 드래곤 튜닝하고 뭐 튜닝하고 기름칠하고 이런거 부담없이 할수 있는 가격인것 같습니다 4만원이면 저보다 훨씬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기에도 만듦새가 괜찮다고 하네요 지금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모 조구사에 응. 우리가 막 추천받는 일반 릴들 있잖아요. 응. 한 10만원대, 막 12만원대 이런 릴들일단 어. 틀린 게 거의 없어요. 어. 이 정도면은. 그 정도 퀄리티는 나와요. 어. 충분해요. 고래. 그래. 자, 들으셨죠? 추천할 만하답니다. 가성비? 그렇지, 가성비죠아 어, 맞아, 맞아. 아우. 예. 자, 두 번째. 알리발 4만원짜리 자자이래소리 크죠 어 저는 사실 이걸로 다른 장르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참돔타이라바만 할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도 거의 안하겠죠 거의 여기 어, 어, 드래플리 그거 하시더라고 이렇게 어우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드래금 타이라바용 최적가릴 예, 네, 드래금을 삽입을 하고 정비를 받으면서 새 거라서 정비는 어. 필요 없겠지만 그 안에 필요한 요소 요소에 오일과 구리스를 치고 참돔 타이라바 어. 전용으로 환골탈퇴했습니다 음. 자 훌륭하죠 7.1 대 1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사용해보겠습니다 얘는 5.3 대1최원용 사장과 음. 오늘 함께 했습니다 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음.